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산타페 TM 전자식 기어봉 튜닝입니다. 순정 기어봉의 모습입니다. 최근 출시된 차량인 만큼 나쁘지 않은 디자인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별다른 특징 없이 매우 평범합니다. 준비한 제품은 뉴페이스 기어봉 EDS-003LT 숏 버전입니다 기어봉 하단에 무드등이 들어와 화려하면서 감각적인 모습을 연출하며 상단에 위치한 비상등 버튼과 후진시 자동으로 비상등이 점등되는 기능이 있어 실용적인 기능도 함께 지원하죠 숏 버전인 만큼 전용 쉬프터로 교체해야 합니다 기어봉 높이가 낮아져 더욱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죠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어봉을 비롯해 센터 콘솔 어셈블리를 모두 탈거합니다 시프터 어셈블리를 탈거하고요 시프터 메커니즘을 쇼타입으로 교체합니다 산타페 TM은 타 차종과 비교해 손이 제법 많이 가는 편이네요 탈거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작동 테스트 후 기어봉까지 장착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기어봉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확 다르죠? 하단에 위치한 무드등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유선형 디자인의 기어봉도 그립감이 매우 훌륭하고요 시동을 걸면 나타나는 세레모니 기능을 비롯해 신규로 생긴 비상등 버튼 그리고 후진시 비상등 자동 점등 기능도 잘 작동합니다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이상 산타페 TM 전자식 기회봉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예약 안내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